울진군은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입양아동에게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군은 입양촉진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해 7월 16일 울진군 입양아동 지원조례안을 제정하여 입양아동에게 입양축하금 확대 지급과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입양축하금은 보건복지부 지원금 200만원에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300만원을 지급하며 입학준비금은 경상북도에서는 최초로 지급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은 1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각 50만원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.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울진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이며 입양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입학 1개월 전에 신청서를 거주 읍면이나 군청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. 기타 자세한 문의는 울진군청 복지정책과 드림스타트팀 054789-6277번으로 하면 됩니다. 유능경 복지정책과장은 가슴으로 자녀를 낳은 입양가정에게 다양한 입양아동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살기 좋은 행복울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.